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했었던 스스로에 대한 굳은 맹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사정을 미국과의 대타협을 통하여 해결해 볼수 없는 환경이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 역시도 그리 매끄럽지 못한 상황 하에서 북한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대타협을 하자고 먼저 북한에 제안을 해오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북한의 군사력을 미국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ICBM의 정상 발사와 7차 핵실험을 통하여 서방세계에 북한의 핵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을 소형화, 경량화하여 실전 배치하는 등 핵무기 보유국가의 힘을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7차 핵실험을 언제 시행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7차 핵실험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였고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서 허락을 하는 순간 바로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차 핵실험에 대하여는 러시아의 허락 있어야 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중국이 최종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다다음달 3월에는 중국 최대 연례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립니다. 따라서 이 중국에서 3월 양회 전에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하도록 지시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의 위신상 더 이상 7차 핵실험에 대해서 미룬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에 더 이상 7차 핵실험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북한 내에서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못 내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 강경 세력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혼자서 하면 좋겠지만 정치는 함께 무리지어서 당을 만들어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경군부 세력을 더 이상 자극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이기에 중국에 계속하여 7차 핵실험을 허락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중국내 사정은 어떠할까요? 중국은 현재 대만의 독립시도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등 인권 문제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추진 관련 서방세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에 서방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자제 촉구 및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더 이상 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을 원할 수 있으므로 3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기 전에 북한의 김정은에게 7차 핵실험을 하도록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